신이 서 o so, so, 는 o so, so, 를 o s 이수 이름 이이 보소 도세처럼 모여도 네가 함께 있으리로 주님 말씀하셨네. 오 요기니돌들시고 주의 말씀 더니니니 우리들은 니리니이터니의연니 전을 니튼하게 주를 맺는 영지점의 성적